첫 단체곡 이어달리기가 발매되었습니다 울림 소속 가수들이 모여 가장 올림스러운 방식으로 팬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하게 되었는데요 네이 노래가 팬 여러분들께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2020년도도 이어달리기 들으면서 울림 아티스트들과 함께해요. 함께해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. 안녕 많이 들어주세요 슬치.